그 어떤 것과도 좀 바꿀 수 없는 음. 그런 존재고 음. 네가 있기에 d n a 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같이 하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 게임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계속 살길을 부딪히는 네. 그런 것도 좀 있었었고 네. 저희 커플 우리 저희 커플 우리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<웃음> <웃음> <웃음> 편집 Meanwhile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리 커플이잖아요. 보 커플의 리우在哪리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. 동해 그 유튜브에는 한번 나갔는데 네, 오래된 커플들이 왔어. 네, 오래된 커플들이 왔어. 옆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냥 웃음도 웃 얘기하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먹기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. 미친 거에요 예. 아, 매일, 매일 응. 먹을 수 있잖아요. 매일 응. 먹을 수 있어. 약간 잠자랑 숲에 공주 느낌이요 그러지 <웃음> 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 씨. <웃음> 야. <웃음> 야 <웃음> 동현 씨가 <동해시가> 좋아하는 X. 아니서 하는 거 아니야. 너 노래 무비 돼지라고 했죠 <웃음> 학교에서 아, 학교에서 신뢰할 아, 아, 고 있습니다 이 발은 다 괜찮은데 발이 시렵잖아 네. 자신가 겨드랑이 ㅋ 네. <웃음> 제가 알고 있는 그 작곡가 중에 가장 잘 생긴 작곡가. 백꼬이 같다. 이렇게. 이렇게. 어, 맞이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누구도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아요. 10년 동안 저랑 은혁이가 어, 계속해서 달려가고 레이싱 그런 트랙위에서 저희가 달리는 모습을 상상을 했었었고 영에서부터 또 시작을 했고 또 둘이 아니면 또 제로 또 영이 되고. 쉬... 같은 고민을, 또 같은 꿈을 바라보고, 걱정하면서, 나에게 좀 힘이 돼 주었던 존재인 것 같아요. 네. 쌓이고 쌓여서,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, 정말 서로를 이제는 막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, 완벽하게. 특히, 진짜 이렇게 좋은 곡을 제 마음에도 들게 해야 되고, 밤새서 막, 며칠 밤새서 곡 만들고. 그리고 사실, 정말로 이거는 뭐, 동해에게 너무 고마운 건데, 퍼포먼스를 할 때는 전적으로 이제 저한테 맡겨줘요. 은혁아, 넌 어때? 은혁아, 너가 좋으면 나도 좋아. 뭐, 너가 하자는 대로 나 따라갈게. d o t a f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100% 믿고 맡겨주니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여기한테는 100% 다 맡기고 여기한테도 음.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10년 동안 함께해줘서 고맙고 이끌어줘서 고맙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또 배려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같은 성격은 뭐 나, 너가 아니라 그냥 항상 뭐 우리 어, 지금까지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고 DNA를 위해서 고생해줘서 또 고맙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은혁이라는 너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동이고 시간과 순간을 함께 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 어 함께하는 순간 순간이 어 저한테도 너무 감사고 하또시시해자야 영원在一起不客气我爱你 wine